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몬스터와 npc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물론 기획자가 의도해서 이런 몬스터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귀여운 외모 덕분에 과분한 사랑을 받고 마스코트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인공의 인기를 뛰어넘은 게임 속잡몹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쪼렛 몬스터가 마스코트가 된 게임을 시작으로 탈거미 체지바이템이 마스코트로 등장했던 게임까지 한 번의 인생 역전한 게임 속 몬스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공식 마스코트로 하얀 털로 뒤덮인 솜사탕같이 작고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플레이어가 포로를 따로 플레이 할 수는 없었고 칼바람 나락 특정 지역에서 포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개발진들은 칼바람 나락의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중화시키고 유저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고 싶었다며 포로라는 캐릭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포로는 따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플레이어가 근처로 오면 따라오거나 도망가면서 유저들의 눈을 즐겁게 줬었는데요. 칼바란 나락 한정, 인벤토리에 있는 간식을 먹이면 이 귀여운 포로를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었고 많은 양의 간식을 먹이면 포로가 폭죽처럼 터지면서 안에서 작은 포로들이 등장하는 독특한 연출도 볼수 있었습니다. 라이엇은 포로의 설정을 입히고 아주 작은 포로를 시작으로 거대한 포로왕까지 등장시키면서 포로에 대한 존재감을 상승시켰는데요. 업데이트 노트에도 포로와 관련된 썰렁한 농담을 하며 유저들이 자신들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있지 않도록 장난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챔피언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유저들이 좀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요. 포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브라움이 구해줘 절친이 되었다는 스토리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할 정도로 큰 공을 들였습니다. 에로에는 워낙 다양한 챔피언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특색을 가진 챔피언이 아니라면 딱히 떠오르는 마스코트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뒤늦게 마스코트 캐릭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포로를 추가하고 설정을 입힌 라이엇의 기획 전략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한 MMORPG 게임 로스트아크에서는 모코코 씨앗이라는 조금 독특한 채집형 아이템이 마스코트로 등장했었는데요. 세계 곳곳에 숨겨진 이 모코코 씨앗은 일정 개수만큼 획득하면 강력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찾아다녔던 핫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모코코 씨앗은 하나의 컨텐츠로 존재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흔히 가지 않는 곳에 꾹꾹 숨겨져 있었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만두콩처럼 생겨서 금줄인 유저들의 식욕을 자극하기도 했었는데요 찾기 어려운 만큼 얻게 되면 그만큼 희열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저의 도움 없이 모코코 씨앗을 발견한 유저들은 알수 없는 행복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타크 개발진들은 이 모코코 씨앗이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모코코 씨앗을 모델로 한 굿즈를 시작으로 게임 안에서 캐릭터가 입을 수 있는 아바타까지 제작하면서 유저들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잠몹이란 어떤 사냥터에서나 흔히 볼수 있고 설정 및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 몬스터를 의미하는데요.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이런 쪼렙 잠몹이 게임의 간판 역할을 하는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주황버섯은 클로즈베타 태초 시절부터 존재했던 쪼렙 몬스터로 메이플 스토리의 유관 역사를 함께하며 리본돼지, 슬라임을 제치고 당당히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동했었는데요. 물론 귀여운 리본돼지와 슬라임도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개발진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주황버섯의 입지를 조금씩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귀엽고 퀄리티 좋은 굿즈는 물론. 주황버섯 원정대라는 오프라인 이벤트까지 열면서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조금씩 각인시켰는데요. 어떤 유저는 말캉말캉해 보이는 주황버섯을 보고 있으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송이버섯이 떠오르고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으면 꿀맛일 것 같다며 주황버섯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게임인 만큼 주황버섯은 메이플 스토리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고 디렉터도 이런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는지 11주년 이벤트에서는 주황버섯을 대놓고 홍보 모델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벤트 명칭을 태초에 버섯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선정. 하고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은 메이플스토리 하면 주황버섯을 떠올리게 되었고 주황버섯의 활약 때문인지 밝은 주황색과 단풍잎만 보면 메이플스토리를 떠올렸는데요 게임 안에서 마스코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황버섯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화 MMORPG 바람의 나라는 조금 독특한 이유로 마스코트의 자리까지 오른 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람쥐. 이유를 모르면 무슨 흔해 빠진 다람쥐 따위가 마스코트냐며 오해할 수 있는데, 나름 단순한 이유로 마스코트 캐릭터로 승급할 수 있었는데요. 다람쥐는 초보 사냥터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쪼렛 몬스터로 토끼와 말 그리고 소가 나오는 초보 사냥터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다람쥐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 전리품 도토리 때문이었는데요. 나름 짭짤한 수입을 보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저들이 다람쥐를 찾고 도토리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 없이 도토리 작업을 하게 된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이 귀엽게 생긴 몬스터에게 매료되기 시작. 마스코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다람쥐를 좀더 좋게 보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후 개발자들도 다람쥐를 적극적으로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용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언제부턴가 바람의 나라 하면 다람쥐부터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 유비들 입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다람쥐 캐릭터를 보고 "바람의 나라가 아니고 다람쥐 온라인 아니냐"며 비아냥 섞인 말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따르면 다람쥐 몬스터는 1996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9849억 마리를 생성, 하루에 1억마리, 1초당 1583마리가 생성되었다는 쓸데없는 통계를 알수 있었는데 이 통계를 통해 유저들이 얼마나 다람쥐를 사랑했고 학살을 했는지 다시 한번 그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다른 이유로 마스코트 자리에 당당하게 오른 다람쥐는 어느 순간부터 바람의 나라 홍보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었는데요 바람의 나라 연에서는 개발자들도 등장해 애타게 다람쥐를 찾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바람쥐 <람쥐>? 다람쥐? 토끼 이처럼 다람쥐는 시작은 아주 하찮은 몬스터로 시작했지만 게임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캐릭터로 승급할 수 있었는데요 도트로 만들어진 작은 쪼렛 몬스터가 작은 사건을 통해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는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링은 라그나로크에 등장했던 최하급 잡몹으로 필드 곳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스킬도 없었고 포링이 가지고 있는 건 귀여운 뿐이었지만 키세스 초콜릿 같은 잘 빠진 몸을 과시하며 유저들을 하나둘씩 외혹했는데요쪼렙 몬스터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한번 사냥을 해본 유저라면 포링의 톡 터지는 맛을 잊을 수 없었고 잠깐 이동하다가 포링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괜히 툭 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라그나로크를 오래했던 유저들은 포링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었는데요. 게임 스토리는 잘 몰라도 포링에 대한 종류와 특성까지 외우고 있는 고인물 유저들 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개발자들은 포링을 마스코트 캐릭터로 인정하고 여러가지 상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포링과 관련된 구축 상품들은 특히 여성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았었 고 생각보다 실용적인 물건들도 많아 구매욕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코트가 된 포링은 이후 출시된 게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됐는데요 게임이 달라도 포링만 등장하면 라그나로크 ip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었고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무지성으로 게임을 설치하는 고스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유저들은 포링이 등장하지 않는 몇몇 게임을 두고 포링이 없다면 진정한 라그나로크 게임이 아니다라며 애교 섞인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얼마나 포링의 존재감이 강력했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코보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 등장했던 마스코트 캐릭터로 노란색 병아리에 타조를 혼합한 듯한 귀여운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리즈마다 초코보의 생김새는 조금씩 달랐었기 때문에 항상 다음 시리즈에는 초코보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파판에는 특히 이런 귀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많았었는데요. 모글이나 사부 텐더도 유명했지만 유저들에게 파판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유저가 초코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전투적인 느낌의 초코보를 시작으로 귀여움을 극대화한 뚱코보까지 개발자들도 이런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초코보들을 등장시켰는데요 오타쿠의 고향 일본답게 캐릭터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BGM까지 제작해 유저들에게 초코보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초코보의 비중은 조금씩 커졌고 초코보 레이스 같은 고유의 컨텐츠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투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이런 컨텐츠를 지루하게 바라봤지만 잠시 전투를 잊고 초코보와 함께 레이스를 한다는 부분에서 힐링을 느낀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 속 마스코트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귀여운 쪼렛 몬스터가 마스코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섹시하고 이쁜 캐릭터도 좋지만 역시 귀여운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